나도 여돌처럼 저렇게 이뻐지고 싶다 어 나의 공주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저기 저 궁전선 나와 평생 함께하지 않으시겠소 네네 왕자님 여보세요? 야, 이지혜 너 뭐하냐? 어, 민지야. 오랜만이네. 나 지금 밥 먹고 고양이 목욕 시켜주고 있어. 야, 지혜야. 너 저번에 눈, 코, 입 어디서 갈아엎었어? 얼마 나옴? 어? 나 그거 강남 딴따라 성형외과에서 총 할인받고 500 주고 했는데. 엥? 이민지씨. 네. 저 따라오시겠어요? 안녕하세요, 민지씨. 어느 부분 상담받으러 오셨나요? 제가 이 사람처럼 눈, 코, 입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. 잠시만요. 눈 감아보세요. <웃음> 눈 떠보세요. 거울 보실게요. 어머머 어 미쳤다 미쳤어. 존나 예쁘 쌍수 받으시면 아주 그냥 개천에서 드래곤 나실 상이시네요. 코랑 입까지 하시면 사진 속 여성분과 비슷하게 나오실 것 같으십니다. 껄걸 걸. 상담 마치겠습니다. 아, 저 혹시 그럼 바로 결제 후 수술 진행 가능할까요? 네, 상수랑 코노핌이랑 입술필러 합해서 총 500만원입니다. 이민지씨, 수술 진행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실게요. 마치 시작하겠습니다. 드디어 용이 되는구나. 어, 언니, 수술 잘 되었을까요? 걱정하지 마세요. 민지씨, 3개월 지나면 인상이, 아니 인생이 달라져 있을 거세요. 이지엘, 여기야, 여기. 어, 이민지? 너 진짜 용됐구나? 뭐, 의사쌤이 수술로도 될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대. 사실상 이게 내 몸판 얼굴인 거지, 뭐. 아 근데 나 눈만 좀더 트고 싶어 뒤밑으로 어우야 너 지금 눈 이쁜데 왜또 화려해? 사진 찍으면 눈이 단추구멍만 해보여서 크게 키우고 싶어서. 그래야 여돌들처럼 어떤 각도에서든 이쁘게 나오지. 응? 그래? 안되겠다. 뒤미 찢어야겠다. 선생님 저뒤미트임 하고 싶어요. 어우... Oh. 뒤에 짤 공간은 있으시네요. 하면 더 이뻐지실 것 같아요. 민지씨, 양쪽 뒤 밑은 100만원이세요. 수술 바로 진행 가능하세요. 마취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되면 더 좋았을 텐데. 선생님, 저 코가 좀더 상어처럼 날렵해졌으면 좋겠어요. 오, 제가연골로 진행하면 더 이뻐지실 것 같아요. 아씨발 이래되면 카일리 제너 입술 안 부러운데. 아우, 필러 4cc만 더 넣으면 더 이뻐지실 것 같아요. <웃음> 아씨, 앞에 입마렵네. 껄껄껄 민지씨, 오늘은 또 어디를? 하하호! 민지씨, 여기요? 오늘은 볼필러 상담받으러 가야지. 응? 푹, 저 사람은 얼굴 왜 저런데? 징그럽다. 크크크크 저염 면상 왜 저래? 크크크크 씨발 저 새끼들 쌍파노예저래 존나 징그럽네